오늘 날의이 시가정 안에 가시명당 안으로, 오늘 이 시가정에 이런 성신님 내 손길을 잡고, 일곱은 칠성이라, 삼불은 재석 아니시냐, 재성님내 손길을 잡고, 이럴 용궁천왕에 물길을 열어서, 이 시가정에 세종 불사의 머니 손길을 잡아, 오늘 날에 각시제자 몸주 대신, 우레주레락 대신 내 아니시리, 내념 너에게 눈으로 안 보여줬더냐? 키로 안들러줬더냐 직감육감 안주었더냐? 어찌 니가 느끼고 니가 듣고 니가 뱉은 것만 신이라고 할수 있겠더냐? 오늘날에 신이 아닌지 신인지 신이 아닌지 확인 작업을 했을 때 어떻더냐? 확인 작업다 하고 씻고 뜯고 막보고다 했더냐?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고 들어섰더니 이제 자 아니더냐? 어떤 만한 신명이더냐, 각시가정에 이북줄로 중국줄로 내려오던 신명이네 아니시냐, 사실은 대감줄에 손길을 잡고 각시가정 어부로 불렀던 대감이 분명하고 이렇게 신명줄로 불리던 대감님네, 불리던 신장님네, 장군님네 손길을 잡고 들어섰다. 어이북할마 잠시 잠깐 들어서 너한테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 도깨비처럼 왔다갔다 하니 매일 천 도깨비, 만 도깨비다. 어느 날은 여기서 불쩍, 어느 날 저, 어떤 날은 저쪽에서 벌쩍, 네. 아니더냐. 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한 자리에 안주하기 너무나도 힘든 제자야. 어, 이런 신명이 있다 보니, 어, 너에게 어느 날은 이랬다가, 저는, 저, 어떤 날은 저랬다가, 도깨비처럼, 복깨비 불처럼, 번쩍번쩍 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런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에 이 제자한테 이 판단공수 받아보자고 내가 들어섰고 원만하여 오신 조상님들 한만하에 오신 조상님들을 안고 가고 닦아가고 이고 갈 터이고 오늘 우리 각시 제자한테 오늘 이시가정의 불사 할머니 이럴 성신인의 손길을 잡아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제자한테 일러주자 내가 들어섰고 저이시 우리 저 공주방성 명잡아주자 내가 들어섰다. 어, 할머니 그러신다. 자, 2, 3개월 안으로 판단공수 내어라. 어 내가 되었든 어떤 인연이 되었든 너는 제자이고 이 제자 길안 가고는 안 된다 어, 어떤 어 날은 먹는 것도 한참 먹었다가 어떤 날은 끼니를 아예 굶었다가 못 먹게 하고 아니냐 곡기를 끊게 한다고 너한테 먹을 것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왜 네가 제자인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가야 하는 제자인데 제자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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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 영웅천하게 깨끗하게 용신에 업에서 물을 닦아 놓고 가자고 내가 들어섰고 임시제자불림에 대신에 손길을 잡아 오늘날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강씨 제자한테 일러주자 내가 왔으니 어 그리하라 짐작하고 허튼 기운을 내가 닦아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 공수는 너가 스스로 어 내도록 하고 알고 가라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웃음> t h a 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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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라도 잠시 잠깐 제자한테 일러주시고 할머니 어 다시 한번 로 음. 다시 한번 풀고 가볼게요 <웃음> <자>.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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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조금 조금씩 차차차차 제자 기도 많이 시킬 때니까 기도 끝으로도 알려주시고 꿈선몽 끝으로도 알려주시고 예감 끝으로 직감으로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미니 일어나볼게요. 응, 일어나세요. 예, 네, 어떤 것 같은데, 뭔것 응, 같은데. 응.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정춘에 일찍이 갔던 기운들 네. 다사같이 가고 급살같이 갔던 기운들은 내가 그렇죠. 네, 오늘 동서남부 깨끗하게 이렇게 길문 열어서 용신의 업을 해서 따뜻하게 닦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진작하고 하나 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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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렇게 줄을 놓고 있으니 적도 미식껏고지럽고 했던 기운들 날나시 한번 다시 벗겨가고 닦아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대주님의 신랑 친구가 본인 친구가 누가 이래 칼을 맞아 죽었어 칼을 맞아 죽었는지 타살같이 타살, 타살 같이 가고 알지? 말해라 빨리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냥, 어. 아 못간다 나는 난 니하고 니네 사랑한다 워낙 어. 타살 워낙 내가 되고 예. 그래서 너가 서방하고도 내가 못살게했고 어? 전놈만야칼 부림에 두드러 패고, 죽이고 싶고, 맞아, 맞아. 어. 내가 딱 앉아서 숨어서 숨은 영산 내가 되고, 숨은 귀신 내가 되고, 어. 그러니 오늘, 아, 딱 오늘 마무리 짓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짱나네. 짱나. 어. 대감도 내가 되고, 장군도 내가 되고, 어. 조상들 다 앞세워서, 내가 뒤에서 숨어서 서럼도 응. 내가 지고 울기도 내가 주고 어. 어느 놈도 내가 못 만나게 했고 남자가 가까이 올라가면 씨발온 개새끼 십새끼하고 욕을 하고 아니냐? 아, 대답을 해라. 어. 그래서 손목도 꺼보자다살처럼 가보자. 그 마음 안 줬어? 어. 그래서 몸이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내일 어. 심하게 어. 어, 심하게 하고 그렇지 어, 아, 사랑한다 아입니까 우리가 어, 어,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기접을 하고 몸에 어, 사는 잠에 이렇게 기접을 하고 그래 온몸에 소름 끼치고 안 했냐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 잡히고 아이씨 나 내가 알았는데 어? 뒤에, 렉칼을 맞았는데, 이렇게 자꾸 뒤에, 뒤통수 아프지? 그러니까, 목, 뒤목 아, 아, 아프지? 아프지? 어? 그랬던 거 오늘 하나씩 벗겨내고, 이렇게만 가도,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거 알아듣는다고, 무슨 말하는 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인다고. 어? 그래서 닦아갈 테니, 그래야 하나 짐작하세요. 야!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부상 예. 끝에, 창문 끝에, <웃음> 어, 그 줄, 줄 인연 끝에, 따라오는 원앙상사, 조상은 조상대로 올려보내고, 예. 어, 대신에, 심, 몸주 신명은 신명대로 밝혀놓고 나면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어, 사분이 생각을 하고, 선님한테 계속해서 연락하고, 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어,